국가에서는 노동조합이 어 그들의 그 공평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그고용주와 임금과 그걸 협상을 하면서 조합원 대신하는 중개인 역할을 했다. 어그 노조조합의 옆페에는 생산족이 두고 조합은, 어, 노동자에게 유일한 헌신적인 음, 소리였다현색 어, 트렌드는 그러나 어, 노동조합의 그 사회정치적인 힘이 채퇴하고 있다고 보여준다 안전됐네요 어, 그것들의 회원, 경제적, 정치적인 힘 그리고 협상력이 주 n n 에서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제조업 부문에서의 채택은 어, 개발도상국에서 낮은 석가위 낮은 상품, 그러니까 상품의 수입으로 인수 채택하고, 그리고 싼 이주노동자가 유입하고, 더 낮은 임금으로 임금이 낮은 국가를 향한 부부와 조어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그 회원들을 대체한 로봇,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그 부분에서 노동조합이 가입하지 않은 부분으로 일자리가 종료다더 나아가 세계적인 경제는, 그 인근 강수장에 세계 최저 수준을 바뀔려고 응. 한다. 네, 그렇죠. 그래 내용이 바뀌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니까 모 어걸? 주방에서.